안녕하세요. 이기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됐는지 하고심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 쇼핑몰 SNS에 운영자를 험담하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일보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5년 12월에 A씨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A씨가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겁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B씨는 이런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1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책임이 더중하겠죠 바로 이 사례가 그런 건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하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저하 등으로 볼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개된 곳에서 또는 공개될 만한 곳에서 대상을 콕 짚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공연성이라는 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하는 경우에도 대화방에 2명 이상이 있다면 물론이고 1대1로 대화하는 상황이라도 내용이 보존되는 데다가 손쉽게 복사 유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다른 곳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주로 따지는데요. 이 사례에서 쇼핑몰 운영자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우라는 다수인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이 매우 쉬울 거예요. 다음으로 특정성은 공개한 사실을 통해서 타인이 명예훼손의 피해 당사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데요. 굳이 이름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닉네임이라든가 아이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구를 주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그 집단 소속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이렇게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무슨 무슨 동지회 소속 교사들 가로열고 37명 이들이 학생들을선동해서 무단 하교를 하게 했다고 표현한 사건에서 소속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적실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외부에 지적해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추측이나 소문도 포함되고요. 그러나 자신의 의견만을 표명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견과 사실이라는 것이 경계가 모호한 게 문제죠. 결국 의견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법원에서 개별 사안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생 법안이 널려 있어도 국회에 앉아 있으면 하품만 하는면서 욕설을 한다거나 국회 출석률 꼴찌이지 이런 내용의 실을 지은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었는데요. 국회 출석률이 가장 낮다와 같은 구체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쪼다 이런 욕설이나 멍청해 보인다와 같은 모멸적인 언사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명예훼손죄로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와 B씨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적시된 사실로 미루어 볼때 A씨는 B씨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큰데도 위로를 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연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서로가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